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죽어가는 계좌 살리는 노하우. 어느 날한 애벌레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보석처럼 하늘을 날고 있는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작은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있어야만 할까? 친구 애벌레가 말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린 날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친구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의식하며 말했다. 나비가 되려고 하는 녀석들은 모두 저렇게 주머니 속에 갇히고 만단 말이야. 무서운 주머니였다.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꼭 미라 같다. 친구가 잘난 채 하며 말했다. 저게 바로 나비가 되려고 했던 녀석들의 말로야. 저렇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면서 죽고 말지. 애벌레는 언짢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을게. 그럼, 그래야지 가끔 우를 습격해오는 해충만 피하면, 눈앞에 있는 나뭇잎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게 현명한 거야, 점. 우리 인간도 애벌레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하며 살다 보면, 번데기가 될 시기가 찾아옵니다. 죽은 것 같은 모습이지만, 나비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데기 시기는 인간의 경우, 고뇌, 고통, 장애의 모습을 띱니다 나비가 될줄 모르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이냐며 세상을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원망하면 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러워 나비로의 탈피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과 장애에 지나치게 힘겨워하는 것은 자신이 나비가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앞으로 투자가 어려우면 나는 밴데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머지않아 나비가 될 텐데 나는 어떤 나비가 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봅시다. 나는 나비가 될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나비가 되고 나면 애벌레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비와 애벌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애벌레는 제 잎으로 나뭇잎을 먹기는 하지만 나비는 꿀을 빨아먹고 꽃가루를 운반합니다. 꽃가루를 멀리 가지고 가 새로운 장소에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됩니다. 나비는 중개자가 되어 주위의 풍요로움을 배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이 나비가 될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지금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날들입니다. 어쩌다가 대박주를 잡아서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뻔적이는 비법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10년 넘게 꾸준히 이 길을 걷다가 조금조금씩 내 길을 걷다 보니 사고 파는 과정이 자유롭고 여유가 생겼으며 운신의 폭이 넓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혹은 벌었다는 수많은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변해 있는 모습을 적어보았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은 먼저 애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식 투자란 결국 좋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점 미수, 울타기, 올빵은 생각하지도 이용하지도 맙시다. 2점 매수 매도 판단이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내리지 맙시다. 3점 손절매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것 잘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단기 매매라 하더라도 단칼 매수를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신의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손절매가 잘 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가진 돈이 적다고 빨리 벌고 싶어서 몽땅 매수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진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쪼개서 사야 합니다. 이건 못하면 애벌레에 언제까지나 머물게 됩니다. 사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회를 엿보는 것만큼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초보나 고수나 투자실력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벌까요? 아는 것과 돈 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 얼마를 벌었든 매도가 끝났다면 반드시 그 돈은 인출합시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인내를 요구하는지 잘합니다. 나도 벌면 그렇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천만원이 잃어서 오백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백만원으로 얼마를 벌었던 그 돈은 인출합니다. 잃어버리고 남은 돈이 사실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딱 1년만 한다면 애벌레에서 벗어난 나비가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그리고 풍요로움을 공유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나비가 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은 추천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